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기 아주 어려운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이죠 위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날짜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웃돈도 많이 들어가서 어,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이 약간 잠겼는데요 어,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아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3년 제품이고요. 풀셋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날짜가 있는,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3열의 브레이슬릿이고요. 이렇게 더블 폴딩 클래스 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글라이드 락이 있습니다. 조심스레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열고 글라이딩 시켜서 닫고 이렇게 시계줄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 2cm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116610LN 지금 현재 롤렉스 홈페이지에서도 팔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매장가는 1,000 88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어서 음, 웃돈이 붙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또한 1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 c 시 직거래소에서 음, 열심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베젤의 사이즈는 40 이고요 이렇게 베젤은 세라크롬의 스크래치에 강하지만 단점은 잘 깨질 수도 있고 깨지면 수비비가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유니 로테이셔널로 되어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브마리너는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인덱스도 모두 야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시를 보시면 날짜가 있는 제품이고요. 사이클롭스가 26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트리플락이고요. 방수는 3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 서브마리너 제품은 1953년도에 맨 처음으로 만들어져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 1월에도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스틸 제품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서브마리너 데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더보기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116-610-LN 베젤에 이렇게 날짜가 있는 서브마리너 데이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